열라면 먹어볼까? 이유는 없어 그냥 먹고. 지금 한 개, 두 개, 네 개, 여섯 개한 젓가락 반 공지.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홍 짜잔 트러플 새우깡이 나와서 한번 사봤습니다. 새우깡 블랙. 와 진짜 향 제대로 나는데 자기야 먹어. 면... 어? 진짜 세다. 엄청 세다. 음, 새우깡 맛이 아니네. 그 트러플 오일의 약간 느끼한 맛이 확 나네. 난 맛있는데 이거나 냄새 먼저 맡아봐. 안 먹어? 안 먹겠다. 아 아니야 일로 와봐. 맛있다. 음. 완전 맥주 가게인데, 이거. 음. 유나한 먹어볼래? 응. 니나 맛있어? 어게 <웃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식성이 다를 수가. 짠. 짠. 엄마가? 응. 엄마 거품? 응. 야, 괜찮다, 이거. 아니, 트러플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후네. 열라면에 감자만두 넣었거든요. 뭐다 무슨 맛인지 아시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열라면 진짜 맵다. 저번에 진라면 매운맛도 맵게 먹었는데. 나 집에 갈까 봐충 잘 먹었습니다. 아, 만족감 장난 아닌데요. <웃음> 라면, 기본이 짱이다.